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사랑이라는 하나의 추상적인 행위는요. 분명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야만 완성될 수 있는 거겠죠. 분명 같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남자도 여자를 사랑하고 요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두 사람의 마음은 요 분명히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자주 싸우게 되고요. 더 서운해지기도 하죠. 또 가끔은 요 서로 미워질 때도 있거든요. 사랑을 하려고 서로 더 노력을 하는데도 오해는 더 쉽게 커지고요. 사랑을 하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도 서로가 더 쉽게 지쳐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은 여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죠. 그렇게 기뻐하는 여자의 모습을 볼때 자기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에 비해 여자는 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자기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남자는 주는 방식의 사랑을 여자는 받는 방식의 사랑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이걸 모르면 당연히 두 남녀 사이엔 충돌도 많아질 거고요 남자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여자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힘든 내색을 하면 내 여자의 웃는 모습을 볼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땐 여자에게 기댈 생각을 하지 않겠죠 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은 요 여자하고 공유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물론 남자의 이런 성향은 요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남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여자는 요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남자하고 그걸 공유하기를 원해요. 내 남자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내가 속상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 사랑받는 느낌이 되니까요 일상 속에서 여자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전화통화를 하든 만나서든 남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주려고 해요. 그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는 순간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게 들어준 남자를 보면서 자기는 충분한 위로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요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여자 입에서 나오는 힘든 말이나 속상한 이야기들은 남자가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남자에게는 약간의 압박이 될 수도 있죠. 남자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요 여자는 그걸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남자에게 그 힘든 상황을 물어보게 돼요, 캐묻게 되죠 남자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여자가 자신의 속상한 걸 남자에게 털어놨을 때 남자는 이거를 해결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자꾸 스스로 지쳐갈 거예요 해결해 줄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여자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안 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죠 해결을 못 해주니까 듣고 있는 게 계속 힘들거든요. 자기는 여자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만난 거지 여자가 찡찡거리고 속상해하는 걸 보고 싶어서 만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는 기분을 풀겠다고 남자를 만나서 속상한 이야기를 쭉 늘어놨을 때그 이야기를 듣는 남자는 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질 거예요. 사실 남자는 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고민을 듣고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오해로 변질되는 순간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기분 좋게 만나서 데이트를 한참 하고 있는데 여자가 한층 업되다가 갑자기 속상한 이야기를 퍼붓는 거는요 자기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내 남자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기분까지 다 털어놓고 더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남자는 그런 여자의 행동을 보면서 갑자기 왜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를 퍼부을까? 라고 하면서 여자가 감정이 들쑥날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남자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남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요 여자들은 당연히 남자가 자기와 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와 진실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남자는요 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데 지금 내 남자친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공유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망감이 훨씬 더 커지겠죠 남자나 여자나 둘다 연인 사이가 아닌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둘이 같은 생각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내 친구에게 속상한 일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남자도요. 그리고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때 그걸 티내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나 혹은 그래야 하는 자리에서는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렇게 잘 대처하거든요. 그러다가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다시 원래 남자대로, 원래 여자대로 사랑하는 방식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요. 서로가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방식이 반대다 보니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서운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미루어 짐작하다 보니까 그 오해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남자친구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끔 여자친구가 쉴새 없이 카톡을 해올 때가 있죠. 그때는 아마 여자친구에게 되게 속상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되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행동을 해올 거라고요. 이럴 때 남자가 여자의 성향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쟤는 내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기분 맞춰 달라는 식으로 마구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게 되겠죠. 제대로 내 여자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 오히려 가끔 귀엽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또 가끔은 남자가 무뚝뚝하게 내 카톡에 답을 해올 때가 있어요. 물론 양아치 같은 사람들은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남자가 분명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나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남자가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말하지 않으려고 여자친구에게 드러날까봐 조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자도 남자의 사랑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내 남자가 나한테 애정이 식은 거구나 내가 귀찮아서 저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되겠죠 오히려 좀 든든한 생각이 들 거고요 나를 배려하고 있어서 저러는 거구나 라는 마음에 고마운 마음도 조금 짠한 마음도 들수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보자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상대방은 나하고 어쩌면 다른 방식의 사랑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